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라노 김예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할 곡은 한국 가곡 첫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전 첫사랑보다는 짝사랑이라고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긴 해요 좀 너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제 얘기 같네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가사가 전 너무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항상 가슴 아픈 사랑만 하거든요. 보고 있지? 네,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연락하면 <목소리> 어떻게해 <목소리> 저은순간이요 설레는 내마음에 빛을 담네말못해 타는 시간이요 언제나 그대에